줄게 들렸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도 지금 일상을 넘어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해 철롬 한일상 의 신원입니다 오늘은요 네, 오늘 정인이 첫일이 되는 날인데요 이제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가지를 못하기도 하고 저희가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갈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정인이랑 아마 소소하게 선회를 보낼 것 같은데 지금 정인이는 저희 지금 학교 근처 카페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지금 과제를 하고 있거든요 정인이를 만나러 갈, 거, 갈 건데 왜렇게 말을 못하냐 아무튼간에 오늘 정인이한테 소소하게 꽃이라도 사주고 싶어가지고 일단 꽃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하루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요 제 다리가 많이 나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잘 걸어 다닙니다 근데 이 보조기는 아직도 잘 계속 하고 다녀야 돼서 보조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게 샌들이랑 보조기 있지? 이게 이어진,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이어져 있는 건. 그꽃살라고 하는데 한 3만 원 정도 꽃다발 하나 해줄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가요네 이쁘게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웃음> <웃음> 정인이 꽃을 사러 왔고요. 이 꽃을 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카페에서 정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인이가 좋아하겠죠? 오랜만에 꽃 주는 건데. 왜냐면 네. 저희가 또 천일은 그렇게 막 챙기기로 하지 않아가지고 사서 선물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안 했거든요. 아마 넘어갈 줄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준비를 하면 좋았으면 좋겠네요. 예쁘죠 정인님 만나러 갑니다 <웃음> 축하한다 천일 또 천일은 챙겨줘야 되지 않겠네요 나... 나랑 천일 되기 쉽지 않은데 오일 음, 너무 좋은데? 축하한다 아니 이럴줄 알았으면 좀 밝힐 고 <웃음> 귀엽게 나온다 네. 항상 매번 이쁘게 잘보네좋 어? 이쁘게 잘 부탁드립니다 음. 정인이랑 이번에 커플시식에 맞췄거든요 상자에 에테르남이라고 써져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거죠 정인씨? 반지에 있는 문구랑 똑같은 문구입니다 영원이라고 써져있는건데 아 뭐가 참구나응 나도 하고 왔어 제가 음. 지금 사고 있는다 뭐 이쁘다 저는 보이유드 꺼다 보이유드. 어. 도우드, 보우드, 죄송합니다, 보우드. 말을 못하냐? 거 같은데? 진짜 나도 선물을 준비했어. 어? 진요왜냐 <놀림> <놀림> 저희가 또 천일은 그렇게 막기기로 하지 않아가지고 서로 선물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안 했거든요. 준비 했다고뭐야오나 <놀림> 6만원짜리 6만원짜리. 이 네, 진짜, 진짜. 음, 아, 진짜, 우리, 맞아. 뭐야? 음, 마이크... <목소리> 이거 마이크 마이크 이거 뭐 거야? 미러볼. 미러볼인가? 아, 집에서 로, 이제 노래방하고 놀라고 아, 오케이. 안아서 나와야 돼 이번에 준비띄어 이런 얘기 안했어 맞아 고마워. 나와 근데 전 진짜 모르어 아까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 진짜 편지 않어펜지를 <웃음> <웃음> 30년째 써줄게아 일단 이거 읽어볼 정말? 응? 아주 러블리해 오늘? 거의 응?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시험도 많아서 바도 알아가지고 바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한번더 얘기해 주세요 고 빨리 여러분들 다음 주면 좋은 이에요 어디 가시죠? 밥 먹으러 가요 뭐 먹죠? 고기 오늘 정인이가 사온 날인가? 아니 왜? 오빠가 사는 날이야? 내가 사는 날이야? 응 너 소고기 한번 사야되잖아 오늘 제가 살까요? 일단 제 손장 좀볼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에 사줘 소고기 아 오늘... 내가 또살라고 했는데 아니야 너도 내가 사줄게 네, 아 내가 한살라고 했는데 저희는 밥 먹으러 갑니다 맛있게 먼저 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고기 1인분 시켰습니다. 이만 먹고 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는 날이니까 이거만 제가 갈라고. 음. <웃음> 와, 역시 카메라가 장난 아니구 소고기를 구울 때에는 어떻게 구워야 되냐면 얘가 언제 뒤집어지는 게 좋냐. 네, 눈물을 흘릴 때. 소고기가 눈물을 흘릴 때 뒤집어줘야 돼. 눈물? 네, 지 이제 여기 보여? 얘 눈물 흘리는 거? 얘 눈물 흘리는 거 보이지? 얘 응. 눈물 흘리잖아. 이럴 때한번 뒤집어줘야 된다. 아, 이겠 지점이 상잖 저기요. 네? 아직 눈물 이제 흘리려 그러잖아. 아직 안 흘렸거든. 눈물을 흘릴 때딱 뒤집어주면은 간단하지? 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뭐야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들, 너의 불을 드려야지. 야. 나가는데? 그니까. <웃음> 네, 감사합니다. 그냥 먹을게요, 여러분. 자바란니만 어 잡았다 잡았다 <웃음> 맛있어요? 더워? 맛있어? 이게 지금 삼겹살 2인분이지 삼겹살 2인분에 가브리살 1인분까지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자, 저희는 이제 아까 밥을 다 먹고 집에 왔는데 음. 카메라가 들으다 나가가지고 촬영 못하다가 이제 켰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까지 제출하는 시험 과제가 또 있고 난 오늘 밤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정인이는 네, 이제 제출해야 된 과제가 있고 가지고 까지 시험 과제 대체 과제를 작성을 하다가 이제 마이크 보여 드리려고 아미예 아, 아, 네. 정인이가 사준 마이크와 미러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까 편지 정인이가 이 마이크로 자기를 위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또한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네요. 제 마음을 담은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자친구 정인에게 바칩니다. 내 선택도 오직 그대만,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마음을 노려. 야. 이제 정이는 집을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벌써 시간이 늦어가지고 정이는 집에 가야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이제 마무리 해야겠죠? 그렇지. 그렇죠?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날씨가 일단 너무 더웠고요. 네. 아 오늘 하루 총 리뷰인가요? 아. 네, 리, 오늘... 뭐 거의 일기장 쓰듯이. 네. 천일 기념으로 뭐 특별하게 뭐한건 없지만. 그래도 소석이 밥 먹고 꽃도 선물 받고 노래도 선물 받고 <웃음>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으셨나요? 다행이네. 네, 다음에 네. 놀기로! 네 맞아요. 제가 혹시나 내가 또 걱정이 되더라고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또 뵙면을 하자면 왜냐면 저희가 또 천일은 그렇게 막 챙기기로 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너한테 선물 받은 거야. 이거를 다 받은 거야. 편지도 받고.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괜히 막 나쁜 놈 됐을 아, 것 같아가지고 아, 얘기를 하는데 아. 저희가 아. 오늘 말고 나중에 성인회 이제 또 다음 주터 실습을 나가요. 이제 실습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천일 기념물을 제대로 놀자라고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그때 챙기려고 했었어요, 저는. 이해하시죠? 아, 그럼요. 그쵸? 그때. 챙기면 되죠, 그때! 언제가 <웃음> 중요하겠어요? 그치, 챙기면 되죠. 네. 네, 한번그때 챙겨볼게요. 네. 아무에 저도 오늘 하루가 즐겁고요. 저도 정인이 보내주고 남은 과제와 시험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인이한테 몇번만나는지 몰라요. 너무 이뻐가지고. <웃음> <아하. 웃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웃음> 안녕. 또 만나요. <웃음>